관찰해봐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 오늘도 동물을 관찰해보자 우와! 오늘은 어떤 동물을 보게 될까? 오늘의 동물은 바로바로 바로 기린! 영어로는 주라. 모두들 안녕 나는 기린이야 영어로는 d r 알파벳 지로 시작하지 나는 아프리카에 주로 살면서 다른 동물들보다 아주아주 아주 긴 목을 가지고 있단다 정말 반가워! 길이는 목이 엄청 길구나 왜 그렇게 긴 목을 가지고 있니? 나는 높은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나뭇잎을 먹기 위해 목이 길어졌어. 나는 목 뿐만 아니라 다리여. 귀도 매우 길어. 너무 다리가 길어서 물을 마실 때면 이렇게 다리를 좀 벌리고. 목을 숙여야 하지. 너무 길어서 한번 앉으면 일어나기가 힘들어. 그래서 길이는 서서 잘 때도 많단다. 나는 길쭉길쭉 기린좌 길쭉길쭉 는 길쭉길쭉해서 멀리 있는 것도 잘볼수 있겠다 나는 목이 길고 시력이 좋아서 탁 트인 초원에서는 7km 밖에 있는 동물들까지 찾아볼 수 있단다 덕분에 사자나 치타 같은 육식동물들로부터 빨리 도망칠 수가 있어 기린은 영어로 드랍! 알파벳 지로 시작하지! 기린들의 발 크기는 대략 30cm 정도로 사람의 발과 비슷해 작은 발로 이렇게 커다란 덩치의 균형을 잘 잡는 이유는 발목이 유연하고 튼튼해서지 나는 길쭉길쭉 기린좌 알파벳지로 시작하지 리나, 안녕! 모두들 안녕! 나는 길쭉길쭉 기린 좋아. 길쭉길쭉. 길이는 영어로 d r a 알파벳 G로 시작하지 나는 길쭉길쭉 기린 d r 알파벳 Z로 시작하지 오늘은 기린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다음은 어떤 동물이 나올지 정말 궁금해. 그럼 모두들 안녕! 오늘은 기린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기이는 길쭉길쭉한 목과 다리를 가졌어. 높은 나뭇가지에 있는 나뭇잎이 먹고 싶어서 길어졌대. 기이는 영어로 giraffe. 알파벳 G로 시작하지. 다음에도 멋진 동물 친구들과 함께 찾아올게. 모두들, 모두들 안녕. 안녕. 구독 버튼 꾹 눌러줘.